안녕하세요. 동몬입니다. 오늘은 짠내 투어를 한번 가볼 건데요. 단돈 5만원으로 군산 여행 가보시죠. 동몬. 짠내 투어인데, 당연히 일반 고속을 타고 근데 사람이 없어서 엄청 편해요. 서울에서 군산까지 왕복 28,600원이어서, 저에겐 아직 21,400원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가볼 곳은 경암동 철길마을이라는 곳인데 이 철길 주변으로 레트로 느낌 나게 꾸며놨다고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어떤 체험을 할수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짠내 투어라고 해서 밥 굶고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니면 여행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남은 21,400원을 알차게 써보도록 할게요 어, 달고나 체험하는 데도 있고 옛날 추억을 이렇게 회상할 수 있게끔 여기는 혼자 오기보다는 커플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오면 은 재밌는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과자들 봐, 과자들 과자들 아무것도 안 하고 가긴 그래가지고 달고나를 한번 만들어 보고 갈게요 혹시 달고나 지금 할수 있나요? 네오 녹는다, 녹는다 하나 식당에서 한 모양 내 보시려면 될수 있어요. 서둘러지만 안 하면 뜰수 있어요. 오, 약간 오징어 게임 같죠? 네. <웃음> 감사합니다. 체험 하는데 3,000원. 그러니까 지금 18,400원이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점심을 먹으러 갈 건데 군산에 오면 은 중국집을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인천 차이나타운같이 약간 화교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국집 맛집이 많이 생긴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잘 <놀람> <자>, 먹겠습니다 <놀람> 잡채부터 갑자기 커피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지혈을 하고 다시 먹방 스타하러 왔어요 맛있왔어 8,000원을 결제를 해서 이제 1 4 0 0원이 남았고 오늘 짠내 투어에서 가장 최고의 소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막 나는 유명한 곳에서 웨이팅 하기 싫다. 여기 오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채밥 진짜 강추합니다. 열심히 먹었으니까 소화시키로 열심히 돌아다녀보겠습니다 불멸의 이순신 이런 곳에서 보던 일본식 사찰 느낌? 이 일제강점기 때 지어져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그러네요 어, 뒤쪽으로 돌아와 봤는데 대나무 숲이 진짜 대박입니다 안에 내부도 볼수 있나? 대웅전 완전 귀여운 곰돌이도 있어요 짜잔 어, 매주 오! <웃음> 오, 진짜 외주다. 아, 근 냄새가 진짜 독하다.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지? 동국사에서 또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신흥동 일본식 가옥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전라도 지역이 곡창지대다 보니까 군산항을 자주 이용하게 되면서 이쪽에 그 일본과 관련된 그런 관광지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고 나쁜 놈들이 산 건가? 그러겠죠? 일제강점기 때 착한 일본인은 없었겠죠? 이제 우리나라 등록 문화재가 돼가지고 지금은 일반인에게 개방된 상태라고 합니다 정원이 되게 예쁘네 일본식 가옥을 간접적으로 나볼수 있는 곳 뭔가 기와를 쓰거나 이런 거는 한옥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일본식 가옥만의 느낌이 딱 있는 것 같은데 오, 여기서 보니까 되게 크다 신흥동 가옥에서 조금만 가면 초은사진관 영화 배경으로 나왔던 곳인데 사진관은 아니고 세트장이라 그래요 뭐 이런 골목도 되게 느낌 있다 길을 잃었다 그 진짜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볼거리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자잘자잘하게 뭔가 볼게 많은? 이게 뭔가 아에보다 밖이 더 예쁜 것 같은데? 군산을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알차게 놀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보니까 커플들은 삼각대 들고 다니면서 예쁜 스팟 있으면 찍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이성당이라는 곳을 가볼 건데 이게 국내 최초로 생긴 빵집이라 그러거든요. 진짜 언제 가도 웨이팅이 있다 그러는데 또 이성당을 안 가면은 군산에 안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성당에 가서 한번 빵 하나라도 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확실히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막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서 먹을 맛은 아니고 줄 별로 안 서고 가서 먹을만한 어 맛이네요 저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할 생각입니다 뭐 5만원이라고 절대 빈약하지 않아요 진짜 알차게 놀수 있습니다 으로 주고도 아이스 아그리프 4,000원 결제를 해서 이제 3,900원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3,900원이나 남았어. 뭔가 달고나 커피 느낌. 사람 없으니까 이 짓거리 하고 있지. 앞에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미친놈처럼 봤을 거야. 사망 오징어 게임 같은 도박은 하지 맙시다 오늘의 교훈 정직하게 열심히 살자 이제 여기는 진포해양 테마공원이고 탱크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배도 있고 약간 용산전쟁기념관 같은? 어 근데 진짜 춥다 이제 저는 의경이라 자주포나 이런 거못 봤는데 여기서 보네요 밀리터리 덕후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제가 딱 지금 좋아하는 분위기. 어느 정도 맑은 하늘에 이제 해도 니언니엇하고 옆에는 바다가 있고 갈매기는 막 끼룩끼룩 울고 여기 이제 해망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일제강점기 때그 중앙로와 해망동의그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터널이라고 해요 여기가 되게 안전하다는 이유로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북한군 초소 역할을 했었다 해서 연합군 공군이 폭격을 퍼부었는데도 이렇게 튼튼하게 남아있는 역사 현장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요? 하오 전망대가 있네. 오. 동네 뒷산 올라온 느낌이네요. 오씨. 오. 해방마을인 줄 알았는데 해망마을이었네. 해망마을. 옛날에 이 자리가 달동네 같이 이렇게 있었던 곳인가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철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리만 남겨놨구나 일단 조금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제 수시탑 방면으로 가볼게요 수시탑이 되게 높은 데 있는지 시내에서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굴곡과 도세 형태로 시를 상징하는 백색구종을 이제 군산에서의 여행도 거의 끝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여행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주위에 20살이 된 친구들이 있어서 뭐하고 지내나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대부분 친구들이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여행을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여행을 가봤냐고 라 물어봤더니 여행을 갔는데 펜션 잡는데 3, 40만원? 택시비로 10만원, 20만원 가까이 써버리니까 돈이 없서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행이 결코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제가 직접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짠네 투어를 기획해서 오게 됐습니다 사실 스무 살때 가장 시간이 많잖아요 인생에 여유가 있는 시기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이럴 때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다니는 법을 배우고 또 익혀놓으면은 나중에 본인이 진짜 마음 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좀 생각 정리를 하고 싶을 때 쉽게 여행지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무 살때 여행을 안 다녀보는 버릇을 하면 평생 여행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막 20살이 된 친구들한테 이번 여행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시 시내로 내려가서 남은 3,900원을 알차게 쓰고 돌아가는 버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꼰대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와 진짜 어느 지역을 가나 퇴근길에는 다 교통체증이 있네 별로 배가 안고팠는데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어. 오늘 관광지도 되게 좋았는데 맛집과 카페 선택이 너무 좋았다? 혹시나 제 코스를 똑같이 따라 오신다고 해도 맛집 카페는 굳이 안 바꾸셔도 될것 같아요 어, 오늘 약 20km? 군산을 딱 휩쓸고 다녔네요 서울에서 봐요 안녕